소세지를 먹을까 말까 엄청 고민되네. 아니 짜고 소스 뿌려져 있는 소세지. 어. 근데 이거 너무 식사잖아? 식사인데 먹을 넘기자. 차라리 더쓰어워서 커피 하나만 시키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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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특별한 서 아니지? 이거 맛은 <막 아는> 맛이야.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야,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특이해. 이게 제일 맛있어. 유튜버야 유튜버. 유투바. 근데 중간중간 이거 마셔줘야지 안 그러면 느끼해. 좀 한식 먹을래? 한식? 굉장히 느끼하네 진짜. 그리 <웃음> 하나 먹을까? 해먹을까? 이거랑 같이 먹을 거 사볼까? 레토르트 음. <웃음> 스프? 스프? 아 치프 레토르트 스프? 또 삼겹살. 어, 삼겹살. 우리 집 앞에 갈비 방문 포장을 50% k g 때리잖아. 하프가? 그거. 그거 먹을래? 그거 구워가지고 구워 먹을까? 비빔면인가? 약간 육삼냉면처럼좀더 어, 확실히 봐야 될것 같아. 아, 그러니까. 방문 포장이 몬스터잖아. 나 이거 금방 넣어줘야지 했는데 그냥 먹어봤어. 또 나왔어. 허언증. 허언증 <웃음> 시리즈로 만들까? 내 꿈이야. 이번에 20만 구독자 넘어가지고 <웃음> 저희들이 영풍 하울 영풍 갔다 왔거든요. 나중에 라이브 할게요. Q&A는 아래 댓글에 달아주세요 <웃음>